안녕하세요. 저는 독정 RPC에서 영농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영농 사업 부장 대선문입니다 예, 농업인들은 어, 가성비가 제일 좋은 어, 찰진 쌀, 미오 미오쌀을 좋아하고요. 또그 중에서도 찰진 쌀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백진주. 또그 와중에 또 향을 또 좋아하시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어, 수양미를 음, 많이 먹습니다. 예, 수확 시기는 어, 수양미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백진주는 10월 10일 이후 어, 찰진쌀 미호는 10월 15일 이후부터 수확이 됩니다 어, 당연히 백진주죠 어, 적당한 찰기와 또 밥이 워낙 음, 다른 품종 대비 월등하니까 백진주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수양미 그 다음에 미호 이런 수로 나갑니다